10만원 작은아이 5만원 색감기가 막힌다 야 자구가 딱을 딱을 정말 이쁘다 야 지금 하나 드리시면 너무 괜찮겠죠 색감이 이렇게 예쁜 방울 봉남금 잘 없죠 와 너무 이쁘다 오렌지몬노 대품은 3만원. 로제트가하한 아이 오렌지몬노는 만원. 가시오 조금. 가시오 조금 3만원. 얼큰이 3만원. 뒤에 작은 아이 만원. 조금 더큰 아이 2만원. 가시오 조금. 가격대별로 크기가 조금씩 달라요. 피델리오, 피델리오 7만 원. 어, 색감 이쁘다. 브랭크 엠보, 브랭크 엠보 7만 원. 야, 색깔 너무 이쁘죠. 브랭크 엠보. 원종 말이야. 원종 말이야. 6만원 원. 루치아 루치아 5만원인데 굉장히 커요 사이즈 한번 볼까요 15cm 루치아 5만원 15cm 여기에서 15% 할인합니다. 원종 에보니 슈퍼클론 원종 에보니 슈퍼클론 와, 큽니다. 10만원 <웃음> 사이즈 안 보겠습니다. 15, 16cm 원종 에보니 슈퍼클론 16cm 10만원이랍니다. 브랭크 철화, 브랭크 철화 5만원 골드라벨, 골드라벨 철화 3만원 골드라벨 철화 대형 4만 5천원 이렇게 큰 아이는 4만 5천원 조금 작은 아이는 3만원 제이드스타 제이드스타 10만원 제이드스타 10만원 야 마디바 하, 마디바가 꼭 프릴이 꼬불꼬불하해가지고 프릴이 너무 이쁘게 생겼다 6만원이요 아거는 대형이에요 사이즈 한번 볼까요? 17cm, 16cm 야, 마디바 16cm랍니다 6만원 정말 멋지게 생겼어요 보통 마디바하고는 조금 다르죠? 프릴이 너무 예쁘게 잘렸어요 야, 진짜 마디바 얘는 대형이다 라탐철라 라탐철라 5만 5천원 조금 라, 작은 라탐철라 4만 5천원 크기에 따라서 라탐철라 가격이 달라요. 칸츠 칸츠 15만원 칸츠 15만원 아메스트로 아메스트로 4만원 여기에서 15% 한답니다. 카세인 홍납 홍납 24,000원 홍납 24,000원이랍니다. 몰개인 종자로 쓰는 거래요. 세상에 얘한번 예 보세요 자구가 밑에서 <웃음> 철화처럼 자구가 달렸네 여기서부터 쫙 이렇게 야 대단하다 40만원 이래요 아, 여기도 있어요 꽃도 피어서 꽃을 실을 받기 위해서 꽃을 자르지 않고 그냥 뒀답니다. 한엽 아메스트로 군생 한엽 아메스트로 군생 7만원 오렌지 먼노 4두짜리 얘는 12,000원이네요. 임팩트 임팩트 15만원 임팩트 15만원 체르니 체르니 20만원 20만원에서 15% 하면 17만원이네 그죠? 3만원 빠지면 17만원 체르니 20만원에서 15% 한답니다. 얼크니 아메스트로 얼큰이 아메스트로 10만원인데요. 어우 자구가 지금 몇 개야? 자구가 두개 달렸어요. 사이즈 한번 볼까요? 사이즈 14cm 대형이죠? 이야 멋지다. 블랙 머스탱 블랙 머스탱 7만원 블랙 머스탱, 7만원이랍니다. 원종 패션, 원종 패션, 6만원, 원종 패션, 6만원. 허니 핑크, 허니 핑크. 허니 핑크 6만원. 트인베리3두 합식 2만 5천원. 뮤직팜, 뮤직팜, 만 5천원. 벤추라, 벤추라, 14만원. 벤츄라 14만원 와 대형이라요 사이즈 한번 재보겠습니다 16cm 벤츄라 14만원인데 16cm랍니다 베라가모 베라가모 사이즈 한번 재볼게요 얘는 17cm 와 자구도 자구가 그냥 밑으로 파고 들어가고 있네 자구가 이렇게 있어요. 베레가모, 9만원. 멋지다. 블랙선, 블랙선, 7만원. 블랙선, 아, 색감 이쁘다. 원종 프랭크 엠보, 원종 프랭크 엠보, 15만원이랍니다. 미녀와 야수 미녀와 야수 12만원 여기에서 15% 할인 행사합니다. 아무나 접하지 못하는 알스톤이 적화 신기하죠? 14만원 이런 아이들은 위에 전부 꽃대가 다 올라왔네 정말 그냥 보기에는 보잘것없어 보이는데 이렇게 꽃대가 멋지게 다 올라왔네. 기아나이, 알스토니. 적화라고도 한답니다. 14만원. 후레뉴 금 있네요. 후레뉴 금 4만원. 한엽 레드 에보니. 어 색깔 이쁘다. 한엽 레드 에보니 26,000원. 일렉트라 16,000원 샬루 샬루 3만원 와 얼큰이 로제트가 4시에요 3시 나이도 있고 아 옆에 셋도 아니다 옆에 작은 로제트가 또 있네 얘도 로제트가 내시랍니다. 한엽에 보니 한엽에 보니 35,000원 오리지널 판도라 4만원 문수톤, 아케베리아 문수톤, 아케베리아 천여검 신는눈물 만원 신는눈물 만원 레드탄 레드탄 삼만원 아, 색감이 특별하죠. 레드타운 3만 원. 얘는 이름이 또 뭘까요? 체리 크라운. 체리 크라운 3만 원. 체리 크라운 3만 원. 레드탄 2만 원. 백경. 미셀 만상 야 멋지다 슈페리온 슈페리온 16,000원 엔젤리나 엔젤리나 3만원 엔젤리나 3만원이랍니다 명장 명장 15만원 칸츠도 있어요 얘는 가격표가 없어서 잘 몰라요 가격은 얼만지 모르지만 목대랑 구경해봐요 야 로제트가 굉장히 많아요 전부 다 등길이 등길이 붙었어요 그래서 로제트가 정말 지금 몇 개야 굉장히 커서 영상 한 곳에 다 찍기가 어려워요. 자, 높이 높이 들어서 찍어봅니다. 환엽 에보니 10만원. 환엽 에보니 10만원. 한엽 에보니 7만원, 한엽 에보니 7만원. 원종 에보니 슈퍼클론, 원종 에보니 슈퍼클론 8만원. 크림선 18,000원. 오렌지 샴페인 만원 그냥 샴페인 이두 이만원 로제트 하나 샴페인 만원 야 얘도 이렇게 꽃들을 많이 물고 있네 미녀와 야수 이십만원이랍니다 나나 후쿠미니 오천원 나나 후쿠미니 오천원 브라다 쳐라, 7만원. 브라다 쳐라. 야, 마리아. 자구를 멋지게 내었다. 양쪽으로 양파를 벌린 것처럼 자구를 내는 마리아. 12만원. 벨타나, 3만원. 벨타나 로제트가 아주 여러 개죠. 잘 보세요. 꽃바구니에 심어 놓은 예쁜 아이들 와 예쁘다. 어버이날 선물했는 거딱 하기 좋은 거네. 에보니 24000원. 에보니 24000원 원종 에보니 24000원. 제이드스타 제이드스타 3만원 제이드스타 3만원 명장 15만원 명장 15만원 15% 할인한답니다 미국 말이야 미국 말이야. 2만원 첼로 만원 로즈팜 만 2천원 홍화장 4천원 엘리자베스 어 군생이에요. 엘리자베스 야대품이라서 한눈에 찍기가 힘들어요. 3만원 사이즈 한번 볼까요? 17cm. 엘리자베스 17cm. 레드왁스 만 원. 레드왁스 만 원. 색감이 예쁜 레드왁스. 노란빛이 도는 레드왁스. 아주 예쁘답니다. 색감이. 핑크 크리스탈 7,000원. 핑크크리스탈 어린아이는 7,000원, 핑크크리스탈 큰아이는 만원.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뒤에 3부로 이어지겠습니다. 3부를 꼭 봐주세요. 감사합니다.